첨성대 하늘을 살피다, 별을 살피다 라는 뜻을 지닌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현대적인 의미로 별을 보기 위해 높이 쌓은 기단을 의미합니다. 국보 31호로 지정된 첨성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당시 선조들의 우주관을 반영해 받침대에 해당하는 기단부는 네모 모양으로 쌓고 몸통은 원통형으로 쌓았으며 상단부는 다시 우물정자를 형상화했습니다. 첨성대의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몸체의 27단은 선덕여왕의 27대를 나타내고 정자석을 합한 28단은 동양 별자리인 28수를 상징하며 기단석을 포함 총 29단은 음력의 29위를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출입구에 해당하는 중앙의 창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각각 12층으로 정확히 나뉘어 있어 첨성대의 설계 자체가 1년 12개월 24절기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고 해석합니다.